맨 처음에 제가 받았던 건, 일본 돈으로 백만행을 받았고요. 어, 백만행. 야, 그러면 한국 돈으로 천만 원 아닌가요?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양입니다. 야, 오늘 일본 창업시장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일본 자영업 시장, 창업 시장은 좀 한국 자영업 시장과 좀 다른가?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전 세계가 똑같이 코로나 위기를 잘 지금 극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과연 일본 자영업 사장님들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는지 예, 동경에는 지금 20년째 동경살이를 하고 계시는 이종수 소장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토에는 야 유명하신 우리나라 독립PD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야 우리 이용기 감독님 순천이라는 다큐 영화도 시작하셨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예 그래서 동경과 교토 그리고 우리 제가 있는 서울을 연결해서 줌으로 만나서 과연 지금 동경 그 다음에 교토 일본의 자영업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는지 창업통 tv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일본 창업시장 얘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요 줌으로 만나고 계시는 분은 여기 다큐영화 순천에 직접 그 제작하신 감독님이시고요. 이용기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창업통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창업통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코로나로 또 오미크론으로 정신들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년엔 반드시 이겨낼 거고요. 에, 참고 에, 조금만 더 힘내서 새로운 한 해를 맞 하시죠. 반갑습니다. 아유, 지금 배경의 포스터가 순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창업통 v 입니다만 순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 저 어떤 다큐영화입니까? 부산영화제에서도 보평을 받았고 에,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라고 어, 여러분들 순천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예, 예, 예. 그걸, 그 갯벌이 시커먼 진흙이 뭐가 아름다우냐? 예. 예. 어 아주 그 총천연적인 세계 향연을 벌이고 있는 곳이 순천이라는 공간이다. 갈때갈 때도 너무 아름답고요. 땅을 숨 하늘 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순천이다. 이야 <웃음> 정말 순천 땅을 이렇게. 사랑할수있는 감독님이 계시다는 게어 저도 너무 새롭습니다. 예예. 아, 예. 아니 저는 요 창업통 TV인데 어 갑자기 또 이렇게 이 순천이라는 다큐 영화까지 소개돼서 너무 이렇게 반갑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창업 시장 참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90년대부터 일본 창업 시장 그럼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의 간사이 지방인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이 이 일대에 먹거리 여행 다니는 거 즐거웠고요. 그러다 보면 일본의 음식점 사장님들 늘 만나 뵙게 됐는데 그 교토의 자영업 상인들 표정은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워진 건 2년 동안. 여기도 예. 뭐 걱정을 못했죠. 그렇죠. 그 상인... 그...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 나름대로 마실 권리를 달라고 데모를 할 정도로 그렇죠 예,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예. 자율적... 장사는 거의 손을 놓고 못했죠 문 닫고 그렇죠 급부금이 상당히 처음부터 그 지급이 됐는데 이제 우리하고 많은 차이를 느끼겠더라고요. 바로 바로 네. 코로나 지원금 얘기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지원금이 요즘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국내 자영업 입장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용기 감독님은 지금 교토에서 직접 자영업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업입니까? 에, 사이드 비즈니스 제가 고 있는 집이 상당히 큽니다. 어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커서 위한은그 예. 게스트 하우스로 만들어서 예예 예. 네,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예예. 예, 예. 이제 이걸 창업하면서. 또 장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에,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예. 뭐 외국인들이 오질 못하니까 예예예 예예 예, 예. 일반 자연업자들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발빠르게 예예 그 급부금이 예맨 처음에 제가 받았던 건 에, 일본 돈으로 백만행을 받았고요 어, 백만행 야 그러면 한국 돈으로 천만원 아닌가요? 천만원이죠 천만원을 한꺼번에 받고 예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을 받게 되고 예또 개인 1인당 10만행씩을 받았어요. 우리가 네 가족이니까. 예. 40만행을 초기에 받았던 것 같아요. 작년 몇 월입니까 그 시점이. 작년 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예, 100... 그리고. 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니까 자영업자니까자영업자들한테문 닫지 말고 유지할 수 있는 소모품. 방역용품 또는, 방역 예. 또는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난방장치라든가 예예. 가전제품들, 어, 타블렛 같은 예예. 컴퓨터 이런 거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구매하면 은 거기에 대한 걸 40% 정도를 되돌려준 매달을 아아그 지원 받고 있습니까? 매달은 아니고요. 매달 예. 그 받는 경우에는 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 예예. 에, 문을 닫거나 았뭐 영업 시간을 확 줄이거나 그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에, 문을 닫았던 적이 있죠. 그때는 하루에 예. 4만 엔에서 10만 엔 사이로 일일 지급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한 6만 엔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자영업자들이 차라리 그러면 문을 닫고 그, 그 비용을 받아서 예. 한 공간 순고로비를 하겠다 예. 예, 지금은 그렇게 예. 예, 하고 있죠 야 우리 한국 자영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한국 자영업 시장이 음식점이 밤 9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주점 같은 경우나 이런 쪽은 뭐 영업 매출 타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일본처럼 하루에 6만행 정도라면 한국 자영업 시장에서 보면 야 정말 일본은 자영업 지원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안치는 않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가. 그렇죠. 그 위한. 예. 왜 한국에서 이런 급부금 지원 이런 지원을 인색하게 안 예, 하는지 예. 못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이 꼭 그. 논의가 어, 돼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이건 아, 무조건 해야 경제를 돌리려면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려면 그렇죠. 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네, 네.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한 건데. 예, 예. 무슨 뭐몇 프로만 주네. 예예.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 해 아, 코로나 시대 우리 한국 자영업 시장님, 자영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듣는다면 속이 뻥 뚫리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요즘 그 일본 시장 보면 한국에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요 서울 수도권이 지금 2,600만인데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 상권 자영업자들은 되게 어려운 반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수 있는 감독님이 촬영하셨. 여수 순천 벨트, 남해안 벨트, 그리고 군산 일대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속초, 강릉,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의 관광지상권은 호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왜냐면 일자리가 있는 곳은 도심권이나 공장이 있거나 예, 예. 이런 곳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곳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외곽으로 아, 예, 예. 또 해변가로 꿈에서만 그려왔던 해변이 보이는 맞습니다. 하얀지 마당 정원 갖고 일도 하고 예. 어,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외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년 트렌드에는 풀먹 맛집도 뜬다. 슬색권 떴는데 벼색권이라고요. 연두색, 녹색이 보이는 시골을 동경하는 한국의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런 쪽으로는 일본은 정말 더 많잖아요. <웃음> <웃음> 코로나 얘기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창업통 TV를 위해서 이종수 형이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저 교토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동경에 계시는 야 제가 일본 동경 가면 꼭 만나 뵙는 부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네. 동경살이 몇 년이세요? 20년 정도가 되요 20년 넘게 야 네. 동경이 제2의 고향이네요 이용기 감독님 같은 경우 교토 또그 게스트하우스 치, 코로나 지원금 이런 얘기 잘 들었는데요. 코로나를 대하는 동경 사람들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동경은요? 아, 어, 12월 말에 어, 전국 각지를 귀성을 하는 어, 예. 어, 그런 가족 여행자, 예, 그서 예. 어, 공항과 신간선 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었고요. 예예. 그리고 1월 1일이면 절이나 신사에서 다들 이제 새해 복을 지원을 하는데 예예. 예. 그곳에도 어, 작년 대비해서 뭐 20% 30% 예, 예. 이상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일상이 많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삿포로 한번 방송 촬영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 한국방송에서 소개되게 삿포로의 유명 한 관광지 요관이나 관광객이 수업되면서 거의 슬로마드에 있다 이런 영상 그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 동네 요즘 네. 분위기 어떤지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허카이도에갈 예정인데요. 아 예예. 예. 그, 그 작년에 갔을 때는 역시 이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가게들이 예.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예. 번화가에 사람들도 거의 없는 편이었고 예예. 예. 그, 그, 그, 그, 많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죠. 아, 요즘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게 온라인 시장, 특히 소상공인 시장 입장에서는 네이버 같은 포탈에 스마트 스토어 상인이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온라인, 네이버, 뭐이 온라인 시장 급행창, 그 다음에 딜리버리, 배달 시장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일본 배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버. 예우버가 어, 어, 가장 많은 쇼여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대마의관 예, 예. 하는, 어, 배달 회사가 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원래 전통적인 배달 업종들이 있었고요. 일본 분들이 원래 배달 음식을 선호하나요? 별로 그렇게 종류도 많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어, 배달음식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키는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교토의 이용기 감독님, 그... 교토 쪽에 배달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까?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격히 증가된 걸로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가끔 시켜먹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뭐 가게를 갈수 없으니까요. 예, 예, 예. 그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 중에서 누가 뭐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집에서 해결을 하는데, 예, 예. 대형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해먹는 경우가 남성의 그 가사 활동 량이 서로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점을 아두 번째 그게 이제 질리다 보니까, 예예 예. 힘들잖아요 남자들, 예예예. 예, 예. 차라리 에, 사 먹자. 사 먹자. 아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배달업이 예, 예.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 과거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배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버 같은 게 등장하면서 예예 예, 예.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여러 가지 또 그런 창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 아 그렇군요. 매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예 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사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배달 메뉴가 덮밥이나 돈까츠, 뭐 우동, 라멘 이런 것도 다 배달을 하던가요? 네. 다양합니다. 그 라면 같은 경우에는 팩으로 만들어서 데워져만 예. 먹을 거고 덮밥 전통적으로 쓰시는 예예, 사를 시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손님이 왔을 때는 예예. 항상 시키거나 예. 예예. 같은 집에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 마지막 코로나 시대가 일본에서도 지금 들리는 얘기는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 지구촌 전체가 괜찮아져야 괜찮아지는 거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아직도 많은 시간 지금까지 온 시간 이상으로 그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예예. 예.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이종 선생님도 코로나 혹시 언제 끝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어, 일본에서도 그 크루즈 대안에서 직단 감염이 일어났었는데 예, 예. 그때 에, 그 전문가를 만나보니까 그 전문가가 어, 과감 없이 솔직하게 예예 쓴소리를 다 많이 하는 예예예 예, 예. 그런 어, 의사었는데예예 예. 그분께서 3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설마 했었거든요. <웃음> 네, 역시 그 전문가 말대로 이렇게 3년을 가격 게 대거 주면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예예예. 예, 예. 그 생각도 그분이 뭐 3년이라고 그를 했으니 올해는 이제 조식이 되지 않을까 <웃음> 기대도 할 겁니다.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일본. 소상공인 입장에서 코로나 얘기 동경의 이종수 선생님과 그 다음에 교토에 계시는 이용기 감독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동경과 교토 서울을 연결하는 3원 방송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1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탄에서는 일본 창업 얘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그래도 좀 희망이 될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장수각의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시장과 연동해서 일본 장수각의 얘기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하시죠. 네. 예, 오늘 이용기 감독님, 우리 이종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